어 이윤찬 군의 연주는 보면서 정말 카펠이라는 연습 기숙사 같은데 그럼그 기숙사에 자기가 연주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 들어가서 아무데도 나갈 수가 없고 전화도 할 수가 없고 전화기도 다 이렇게 놓고 거기에 들어가요. 세상과는 단절된 단일하다고 느껴졌던 게딱 1등 하나만 주는 콩쿠르 있어요.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에서 지금 재직 중인 피아니스트 임효선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 요즘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의 반클라이번 콩쿨도 대표적이라고 볼수 있고 또 세계 3대 콩쿨 어딱 정해놓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말하는 걸로는 차이콥스키 콩쿨, 쇼팽 피아노 국제 콩쿨 그리고 퀸엘자베스 콩쿨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 전쟁 때문에 좀 사람들이 차이콥스키 콩쿨을 그 월드 페더레이션 기관에서 좀 퇴출을 시켜서 어떻게 보면은 반클라이번이 어 거기에 대체돼서 세계 3대 콩쿨. 로 일컫고 있는 것 같고요. 또각 나라별로 대표되는 콩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국제콩쿨이 가장 대표적인 국제콩쿨인 것 같고 또유니상 국제콩쿨도 있고 미국에는 방클레이븐, 그 다음에 클리블랜드 콩쿨도 있고 뭐 프랑스에는 롱티브 콩쿨도 있고 이 콩쿨들에서 거의 1등을 안한 콩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하... 이슈가 더 되고 한국 피아니스트들이 어떻게 이렇게 국제 콩쿨에서 우수한 성적을 이룰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다큐멘터리도 막 있고 그러거든요. 어 이윤찬 군의 연주는 보면서 정말 어떻게 이렇게 이 어려운 곡을 쉽게 치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쉽게 치는 것처럼 보이고 정말 어려운 패시지를 능수능란하게 하면서도 또그 맛을 살리고 또 저는 손이 그렇게 크지 않고 여자로서 그거를 뭔가 풀 파워를 하는데 약간은 한계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되게 조절을 잘해서 작은 부분을 좀 작게 해야지 큰 부분이 크게 들리고 너무 빨리 클라이막스에 이렇게 그런 레인지에 도착을 하다 보면 은더할 수가 없어서 오히려 조금 그런 전체적인 구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를 되게 많이 신경을 써서 준비를 했었는데 이윤창군은 제가 느낀 거는 이미 클라이막스처럼 엄청 잘 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올 게또 있고 또 있고 그러는구나 이걸 어떻게 그 힘이 그런 게 대단하다 그러면서 그 긴장감과 그런 걸 유지하면서도 전달하면서도 이렇게 관중을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게 진짜 대단하구나 이런 거를 저는 느꼈던 것 같아요 어, 그냥...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순위가 있긴 한데 그때 참가자나 뭐 수준이나 그런 거에 따라 뭐 바뀌긴 하기 때문에 정확한 뭐 이렇게 올림픽처럼 순위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세계 뭐삼대 거기에 두 개를 또 더해서 5대 콩쿨 보통들 리즈에다가 이제 방클라이번, 찰콥스가 뭐, 있었을 때는, 뭐, 그 정도로 해서 사람들이 읽컫곤 하는데,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아까 이태리를 빼먹었군요. 이태리에 부존이 콩쿨도 있고, 그래서 각 나라별로 대표하는 거를 이렇게 다 합쳐보면, 한 10개에서 조금 넘는 콩쿨이 좀 가장 유명한 콩쿨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 약간 있긴 한데요 예를 들면 비엔나에 있는 베토벤 콩쿨은 되게 전통을 중요시 여기고 그 나라에서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퀄리티들이나 베토벤을 어떻게 치면은 더욱더 이렇게 깊이 있으면서도 더 베토벤답게 칠수 있을까 그런 걸 조금 고민을 하면서 공부를 했었어야 했고요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엔 그 나라의 문화하고. 좀 조금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자유로움또 개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면이 있고 특히 미국에 있는 콩쿨은 조금 더 화려한 곡을 섞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나라나 콩쿨의 캐릭터에 맞게 또 작곡가를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그 작곡가를 위주로 아니면 그 작곡가의 곡만 한다든지 그런 분위기라든지에 따라서 당연히 결과는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쇼팽 콩쿨은 전체 프로그램이 다 쇼팽으로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에티드라든지 스케르초, 발라드 그런 것들 모든 라운드에 걸쳐서 연주를 해야 되고 또 본선에는 쇼팽 협주곡 두곡 중에 하나를 꼭 협연을 해야 되고요 또 그거와는 반대로 방클라이벌은 정말 자유, 연주자가 보여줄 수 있는 최상의 프로그램으로 마음껏 어, 그 연주를 해라. 어, 어떤 곡이든 어, 상관이 없고 고전의 협조곡을 하나를 치고 어, 자신이 치고 싶은 낭만이나 또는 뭐 현대든 다른 협조곡을 하나를 쳐야 돼. 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임민찬 피아니스트는 베토벤 협주곡하고 락마이노프 협주곡을 그렇게 골라서 친 걸로 알고 있고 커미션 피스 모든 피아니스트들 참가자들이 쳐야 되는 현대곡이라든지 퀸 엘리자베스 콩쿨은 음, 요즘은 조금 제가 했을 때랑은 조금 바뀐 점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제일 긴장을 많이 했던 거는 어떤 점이었냐면 에티들을 4개인가 5개를 다, 어, 숙지를 해서 그거를 적어서 내야 돼요. 그러면은 한 시간 전에 너는 그 중에 어떤 에티드를 쳐라 하고 그걸 통보를 받아요. 갑자기 이제 연습실에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통지를 받고 갑자기 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섯 개를 다칠때 부담감하고 그 중에 두개 정도만 그것도 제가 고르는 게 아니고 심사위원이 무작위로 골라서 치라고 했을 때 부담감은 오히려 두개 밖에 못 치기 때문에 여기서 내 모든 걸 보여줘야 된다 약간 이런 부담감이 있고 그만큼 뭔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무대에서 여러 가지의 당황스러운 무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를 대처하는 능력도 보는 것 같고 요즘은 이제는 리사이트 프로그램 두 개를 제시하면 를그 중에 이제 하나를 고르는 걸로 요즘은 바뀌었다고 하고요 어떻게 보면 조금 드라마틱한 요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퀸엘리자베스는 본선도 그 콩쿠를 르 위해서 특별히 작곡한 아무에게도 발표하지 않은 곡을 파펠이라는 연습 기숙사 같은데 그럼 그 기숙사에 자기가 연주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 들어가서 아무 데도 나갈 수가 없고 전화도 할 수가 없고 전화기도 다 이렇게 놓고 거기에 들어가요 세상과는 단절된 그 생활을 하면서 대곡 협주곡을 받아서 그걸 거기서 일주일 동안 쳐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곡을 제가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악보를 보고 이 곡이 어떻게 됐을지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서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럼 오케스트라랑 어떻게 이게 맞을지도 어 진짜로 리허설 하기 직전까지 제 머릿속에 상상하는 걸로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어렵고 얼마 전에 있었던 방라이벌도 특전이 너무 좋고, 상금뿐만이 아니라 전속 매니지먼트를 계약을 하면서 몇년 동안의 그런 연주를 다 이렇게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상금도 중요한데, 그 후에 얼만큼 연주의 기회가 많고, 연주자의 그런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느냐, 그게 제일 큰 특징 같아요. 아 특이하다기보다는 되게 좀 저는 잔인하다고 느껴졌던 게. 1등 하나만 주는 콩쿨이 있어요. 어, 클라라 하스케일이라는 콩쿨. 사실 김선욱 씨가 1등을 했었는데, 그래도, 아, 내가 뭔가 상 하나는 타겠지? 이런 느낌하고, 1등 아니면 아예, 일, 뭐, 난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느낌을 가지고 그 콩쿨을 참가해야 하기 때문에, 어, 조금 1등만 뽑는 건 어떻게 보면은 1등만 살아남는 게 사실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런 다른 상황을 타서 이슈가 되는 연주자들도 많거든요. 예를 들면, 뭐, 이브 포고렐리치는, 어, 상은 못 탔지만, 아르게리치가 너무 그걸, 그 연주를 감명 깊게 봐서 그 후에 막 이렇게 연주를 주면서 그런 연주의 기회가 오히려 많아지는 그런 연주자들도 많은데, 또 이제 특별사항이 되게 많은 콩쿨도 있고, 뭐, 예를 들면 가장 어린 뭐 학생에게 주는 특별사항이라든지, 아니면 현대곡을 잘하는? 연주자를 뽑기도 했었어요 그것도 콩쿨 마다 조금 다른 거 같은데 방영이 되고 나라의 대표가 되고 그런 콩쿨은 완전 축제처럼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길거리에 가도 막 알아보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플랜카드 같은 것도 막 거리에 축제 같은 그런 분위기인 경우도 있고 또 되게 조용하게 정말 관중도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고 심, 심각하게? 약간 그렇게 이루어지는 콩쿨도 있고 콩쿨 마다 분위기가 어, 사뭇 다른 것 같아요 아... 사실 심사위원분들은 음악이 어떻게 보면 은 세계적인 공통 언어이고 요즘은 진짜 나라에서만 공부를 한 피아니스트들이 다막 국제 무대를 휩쓸고 있기 때문에 또. 반대로 심사위원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나라에 이렇게 국한돼 있는 게 아니라 유명한 선생님들은 여러 군데에서 초청을 받아서 이 콩쿨도 심사를 하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요즘은 조금 더. 보편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콩쿨의 특별한 심사위원들이 특별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어떻게 보면 은 요즘은 더 화려한 거를 조금 더 중요시하는 그런 콩쿨이 조금은 많아진 것 같고 심사위원 선생님들은 어 그냥 그 각각 테스트가 다른 것 같지 콩쿨별로 그렇게 다른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런 뭔가 뭐랄까 비리 라든지 그런 얘기를 되게 안 들으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어떤 콩쿨을 참가할 때 그런 거를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은이 콩쿨은 이래서 못 나가고 저 콩쿨은 저래서 못 나가고 하다가 또 사실은 아이 콩쿨은 약간 비리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나가 보니까 아닌 경우도 있고 그게 너무 콩쿨 마다 달라서 또 이제 자기 제자를 아무래도 그 심사를 하면은 근데 이제 제자를 아주 어, 엄격하게 이제는 써내면은 그 심사를 못하게 하는 콩쿨도 있고, 어, 근데 또 심사를 하게 하는 콩쿨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뭔가 자기 제자가 그 콩쿨에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하지만 뭐 이거는 저도 모르겠고 그 심사위원들은 제가 노코멘트를. <웃음> 근데 지금 이제 사실 제가 나이가 많은 건 아닌데, 지금 다시 치기 싫은 <웃음> 곡. <시름 꼭 웃음> 그리고 그 곡을 연주했을 때 저의 느낌은 뭐였냐면 연주를 했을 때마다 구멍이 생기는 어려운 아니면 틀리는 부분이 맨날 달랐어요 그래서 아이 부분을 내가 좀못 쳤으니까 다음번 연주 때는 얘를 보완해야지 그러면 다른 데가 좀 흔들리고 그리고 보통은 이 악장은 조금 더 릴렉스되고 여유를 가지면서 좀 쉬는 그런 악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긴 중간에 막 갑자기 이상한 리듬도 막 힘들고 그런 부분이 많이 많이 나와서 그런 점이 되게 어렵고, 그래서 우려를 많이 했었고. 통크를 준비하는 학생들한테는 꼭그 결과에 집착한다기 보다는 저도 이제 창을 탈것 같은 콩쿠를 르못한 경우도 많고, 또, 아, 이거 좀, 나랑 안 맞는 것 같은데? 했을 때 갑자기 좋은 기회가 이렇게 온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조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음악을 사랑하다 보면 은 기회가 온다고 생각을 하고, 어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또 그런 연주자들을 다시 이제 음 연주장에서 봤을 때, 그런 음악을 응원해주고, 함께 이렇게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